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레그놀 리움입니다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문명화된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일단 클론들을 보내는데 원시시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약간 좀 머리가 아프죠? 자, 이거는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괜찮은 데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뭔가 위치가 마음에 들진 않은데, 그쵸? 어디까지 가야 될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일 물하고도 가깝지 않고 잠깐만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좀만 더. 여기 괜찮은가? 그래 이쪽으로 보냅시다. 자, 포토부터 시작해서 타고까지다 보낼게요. 물은 뭐좀 걸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별일 없을 거같요 자, 진행합시다. 뷰 바꿀게요. 자, 일단 일어나시고 자, 다른 분들 어디 있나요? 가까운 데 있네요. 다행이죠. 자,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이건 또 뭐지? 여기 물이 있네요. 아, 다행이죠. 자 우선은 얘들이 공격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보고 그리고 이 방사능 있죠. 아 이거 어떡하지? 헤이, 머리가 아프지만 일단 그려느니 합시다. 자 일단 우선 저장고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할게요. 아, 여기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읍시다. 그런 다음에 이 게임의 특성이 뭐냐면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지만 사회 레벨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무 먼저 배야 될것 같고 이거 저희가 가져온 카고죠 이거를 수업을 합시다 여기도 아니 잠깐만 이거 흔들고 이렇게 나뭇잎이 없는 것들 이런 것만 배어버릴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흔들면 나뭇잎이 나와요 근데 나뭇잎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거 좀 신경을 쓰긴 해야돼요. 다행히 이 벌들이 저희를 공격하지 않는거 같아 보여요. 그쵸? 자, 열심히 자원들 빼고 있죠? 나도 지켜보고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나뭇잎이 없죠? 이런거 베어버립시다. 죽은 나무들은 빨리 베어버리는게 좋아요. 이 첫번째 미션이 나무를 얻는거기 때문에 일 여덟 개를 최대한 빠르게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보고 자, 나뭇잎 떨어지고 있죠? 좋아요 하는 거 자, 세 개나 어뒀고일 이거 챙겨서 여기 자원 보관소에다가 빨리 갖다 놓으려 자, 여기 는카고들은다 수확을 한것 같아요. 됐고 자 캠프파이어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캠프파이어를 지을 레벨은 아니에요. 좀만 지켜봤다가 진행하도록 을 할게요. 자 좋고 여기는 물도 챙기자. 자 흔드는 사람과 물 가져오는 사람 아니 입을 챙기는 사람. 자 빨리빨리 챙기고 그래요. 첫번째 미션 완료했죠?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캡프파이어를 한번 진행해볼게요. 여기있죠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메뉴창에서 이 불같이 생긴 거 이걸 고르면 되겠죠? 일단 여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쪽에다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지을게요. 이렇게 빛나는 표정이 아마 캡틴일 거예요 선장이란 얘기겠죠. 저야 캠프 파이어까지 만들었고 자그 다음에 연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부시돌이 필요합니다. 부시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부시돌을 얻는 연구를 하긴 해야 될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꽤나 가까운 거 같은데 두 명이나 있어요. 아이러또 머리가 아프죠? 자 이럴때는 3명 다 보냅시다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전투 보낼게요 자원정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출발할 거에요 자 빠르게 이동합시다 참고로 얘네 알몸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 보진 않을게요 자 지금 전투하러 얘도 오고 있죠? 그래도 다구리 최강입니다. 잘 가시고 자 얘도 때려 잡읍시다. 잘 가라.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부시도를 얻으면 되겠죠. 자 죽기 일부 직전인데 알아서 죽을 겁니다. 저희가 죽여도 되긴 한데 그냥 내비둬도 알아서 죽을 거예요. 그 얘네는 얻을 게 없어요. 솔직히 좋았죠 네, 믿시다 자, 이럴 동안 부시또를 얻어 보자꾸나. 자, 이거 가져가자. 이렇게 놓고 연구 완료하고 그 다음 연구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연구는 뭐가 좋을까? 자, 전투를 했으니까 피가 좀 달았죠?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할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아니, 또, 어디까지 원정을 보내는 겨, 이거? 자, 이쪽에 벌레들이 있죠. 이런 거 하고 전투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니까, 파티를 꾸며서 보낼게요. 응? 자, 모이십시오. 가야 돼요, 우리. 자, 출발. 지금 물이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먹을 게몇 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3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내면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먹을 거좀 챙깁시다. 여기 먹을 게 있나요? 음... 먹을 게 어디 있을까? 슬프네요. 여기 주변에 먹을 게 없구나. 아 여기 있네요. 다행이네요. 자, 이런 거 나중에 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가면 전투를 할것 같았는데 다행히 겹치진 않았어요. 일단 빠르게 연구하고 복귀합시다. 좋아요. 자, 복귀해요. 어, 디 가요? 어디 가? 빨리 돌아오시고. 그건 다음에 다친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용 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볼게요. 한 이하일 거예요 아.. 이게 뭔 이벤트야 이거. 얘 난이도가 좀 최고다 보니까 어.. 머리 아프죠? 자 이거 하나만 씁시다 호잇 자저 캡슐이 한게 있는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쓰인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포인트를 썼어요 아까 연구를 통해서 얻은 그 포인트들인데 일단 다른 데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만들고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공대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봉대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 부시 흔들자 그래서 나뭇잎을 얻고요 그리고 한 명은 좀 먹을 것좀 챙겨줄게요 자 마인을 해서 좀 얻어보도록 하고요 아 그만 흔들어 아 됐어 됐어 자 흔들지 말고 이제 다른 거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붕대를 만들겠습니다. 3개 정도 만들고 요청한대로 그렇게 만들게요. 이게 뭐야? 자, 열심히 만들고 있어? 좀 만든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아니면 토템을 만들까? 근데 토템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가 상당히 많죠?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먹을 게 지금 세 개, 세개 있죠? 조금만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다행인 건 이쪽에 있던 물 있죠? 물을 챙겼다 보니까 그 물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사라졌죠? 다행이에요. 이거 흔들던 애 어디 갔냐, 이거? 나머지 한명 찾아볼게요. 아, 그래요. 이거, 이거 챙기고 있었지. 그래, 미안하다. 저건 좀내비돌게요 참고, 이 게임이 그 플레이 타임이 상당히 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 조절하는 게 없고요. 거기다 일시 정지 버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고민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붕대 하나만 더 만들어 주면 연구가 완료가 되죠. 호잇.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연구 크래프팅을 하나 겠습니다. 이걸 한 다음에 우리도 도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좀 띄어서 만들어 볼게요. 히! 됐자 그리고 우선순위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나마 다행인건 지금 먹는게 좀 생겼으니까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한번 좀 지켜보고 이것도 빨리 만들어 주시고 자 크래프팅 테이블 우리 돌이 있니? 돌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 그리고 이스크랩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런거 챙겨줘야되고 이거 챙겨주고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제 다른거를 또 연구해야겠죠? 이쪽에 보신..보면 스틱 워리어라는게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죠 여기서 작대기를 만들면 돼요. 일단 3개 정도 만들어볼게요. 시킨대로 합시다. 지오운데 바람이 많이 불죠? 아직까지 저희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긴 해요 다만 이게 창이 오픈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인트 몇개 남았네 지금 4개나 이죠 그래도 아껴 씁다 자, 빨리빨리 만들어주시고 자, 먹을 걸 들고 오는 우리 듬직한 아이 일단은 먹는 거 가지고 고통스러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혹시 이쪽이 난이도가 낮은 편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완료하고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싸워야 되는구나 자, 일단 장비를 할게요 여기서 인벤토를 간 다음에 웨폰 슬롯시죠 달아주고 자, 네도 마찬가지야 여튼 슬롯 지정하고 나머지 하나 어디갔니? 너니? 얘 달아줬고 그건 얘겠네요 됐어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파티를 잡시다 우리 지금 붕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체력이 다 풀로 회복이 됐어요 자 모인 다음에 갈게요 저놈들을 때려잡읍시다 자 빨리 해. 쳐 모여 갈게요 아.. 근데 이런게 문제죠 나중에 문제가 될거예요 저런건 피해다니긴 해야되는데 뭐어찌 됐건 우리 몽둥이죠 때려잡을게요 이놈시기 그래 이놈시기 좋아요 자, 빨리 연구하시고 이거는 어떤 용도인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거주민의 속성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식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캡슐을 설치합시다. 가서 빨리 해. 됐어. 요 가져와. 아마 이쪽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할것 같긴 해요. 그쵸? 여기다가. 음, 그럼 뭔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다른 거 진행합시다. 자, 이런 거 할게요. 나무를 뺍시다. 자, 여기다 설치하면, 어. 뭔지 모르겠으나. 뭔가 도움이 되겠죠. 유반호 보이는 건 없어요. 자, 한번 지켜보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뵙시다. 자, 이거 이제 그만하고 마른 나무 있을 거야. 마른 나무를 좀 찾아볼게요. 터트리. 마른 나무 어디 갔니? 이것도 마른 나무. 아, 이거 안 돼요. 마른 나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쪽은 너무 풍족하잖아. 이거. 그래 여기 있구나 자 이것도 베어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 많은 나무가 없어요 슬프죠? 자 그럼 먼데 있는 나무를 하나 베어버릴게요 이런거 있죠? 아니야 여긴 너무 가깝잖아 이런거 베어버릴게요 아 굳이 안 베어도 다행이네요 자 완성됐네요 그러면 이런거 해제해도 되겠다 자, 용어가 약간 애매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다섯개를 베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뭘까요? 주변에 토템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파티꿈이라고 되어있죠 한번 탐사를 떠나볼게요 자 그래도 아 이게 인원 수만큼 보내는 거네요 어세 명을 다 보낼 순 없고 또 파티를 짜가지고 보내야겠네요 그쵸? 자 불의 재단 여기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헉,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애벌레가 너무 많잖아 이거 아니,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돼 아 이거 또 어떻게 할까 얘 예, 같이 갑시다 이거 공격하는 걸로 할게요. 따라갈게요. 따라갑시다. 이 아이 있죠? 스토 아이템 있죠? 얘. 얘를 같이 이렇게 지원합시다. 근데 얘들이 세니까 어떻게든 되겠네. 우리가 스틱이 있다 보니까 근데 피단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러면 붕대를 또 만들어야겠어요. 자, 여기 가가지고 공대를 좀 만들게요. 입이 얼마 없는데 또 입을 수확을 해야겠어요. 이 한마리는 뭐와닿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자, 이게 메시지 보면 옷을 자동으로 찬다고 돼있어 제가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됐어요. 또 완료했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는데 뭐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 이건 다섯 명이 필요하다고? 이것도 다섯 명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이러면 사람들 더 데려올 때까지 좀 버텨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만족을 합시다. 자 하루가 지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자 먹을 것좀 많고요. 물은 어때요? 어네개 정도 있죠. 음. 아니야, 우리 다섯 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명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자 이거를 자, 입을 좀 최대한 많이 모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오줌통이 있을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석탄하고 나무가 필요한데 음.. 석탄.. 그래요 지금 캘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 오줌통 있죠?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요 한 3개정도 만들고 그리고 옷도 좀 만들어볼게요 여기 주변에 나뭇잎들이 좀 많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됐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컴퓨터 데미지 받는 걸로 할게요 제가 포인트 안쓰겠습니다 아이고 내 컴퓨터 데미지 달았죠 뭐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뭐 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쵸? 아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이긴 해요 일단 옷이라도 입힌 다음에 보내버리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 옷을 입히는 게 맞을 것 같아. 요 이런 거다 입힌 다음에 연구를 합시다. 아니면 바로 갈까요? 목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고! 얼마나 난이도가 높을지 모르겠는데. 헉! 실수했죠?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가야 돼. 무기라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붕대가 있으니까 치료도 되고요 죽지만 않으면 돼요 자 빨리 싸웁시다 자 몽둥이로 세게 때리고 아니 1대1은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 안되지 얘들아 죽지 말고 어떻게든 버텨라 아.. 다행입니다 어우 죽을 뻔했어요 그래 너네들은 빨리 죽어버리고 레벨업 힘들었죠? 자 이번에 얘기하는 건 뭘까요? 어. 볼게요 외부 문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챙겨야지 아 이거 가져가야지 아 이건 또 뭐야 아. 에음자 <웃음> 음. 데미지 받는 것로 끝낼게요 딱히 음에 드는 게 없어요 으 아파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못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레 내비두고 이것만 가져오자 자, 챙기라고 했으니까 가져갈 겁니다. 왜안 가져와? 언백. 가져오자, 빨리. 시간 없어. 자, 붕대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붕대 몇개 있니? 이게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머리가 아프죠? 어디 다 뜨는 게 있을 텐데? 아이 잠깐만.. 왜 따봉이.. 흠.. 안되겠어.. 자 일단 3개 정도 만들고 나 한명은.. 가방 가지러 간것 같아요 자는구나? 일단 이거 불 피웁시다 불 피워야돼 너네 너무 추울거야 이게 뭘까요? 2레벨 e 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자, 2레벨이요. E <웃음> 생각보다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그쵸? 한번 봅시다. CUDS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뭔가 할수 있다는 건데 이건 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건가보네요. 그쵸? 일단 내비두고 연구 먼저 합시다. 자, 크래프팅 테이블을 이거 바로 만들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아이를. 여기 있죠? 이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 그런데 이거 집을 만들어야 되죠? 안 되겠어요. 집을 만듭시다. 자, 베이스를 어디다 까는 게 좋을까? 이쪽에다 깔아볼게요. 아니, 뭔가 좀 이상하다. 여기다 깔아야되나? 그런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네개정도 깔고 그 다음에 램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 만들어주고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그 다음에 월도 만들어도 되고요자 이거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쪽을 확장 안 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자, 따뜻한 데에서 잘 자고 있죠? 자, 행복해져라. 너뭐 만들고 있니 지금? 아이고 아직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쵸? Yeah. 호잇! 너먼저 입자 자 너먼저 입고너 어디갔어? 너, 입고. 너, 어디 너 거기가서 애들 깨우면 안된다? 에헤이 아 이게 돌이었구나 돌이 아니잖아 건설하고 있었죠 자 아무튼 빨리 건설합시다. 건설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그 크래프팅 테이블을 만들어줘야돼요. 따봉. 이 따봉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게 있을거라 생각이 돼요. 그쵸? 나무는 진짜 많구만. 근데 입이 없죠, 입이. 입을 좀 챙길 때가 왔어요. 그러면 나무 베는 거좀 충전합시다 어 나무 벌써 뱉니? 뱀거 같죠? 아 됐고 아무래도 그 다음날에 사람들 좀 보내야 될것같요 이제 보낼 수 있나요? 아 보낼 수 있네요 그래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음식 만들고 본체 만들고 자, F를 선택할게요. 일단 얘가 있으면 음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거 먼저 만들고 이 사이에도 또 F 진행하고그 다음에 머리 만들고 포트를두개 만들게요. 두개 만든 다음에 그 나머지는 카고를 배치할게요. 이렇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클론들을 복사할게요. 이 녀석을 두번 복사를 합시다. 됐어요. 자 뒤로 간 다음에 다시 밀더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뒤로 간 다음에 출발을 지킬게요 두번째 미션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두번째 함선이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위치는 아마 나올거예요 제가 이쪽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그쵸? 여긴가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긴가요? 딴번 던져보죠. 자, 이렇게 던진 다음에 또피를 바꾸겠습니다. 조심하시게요, 여러분. 자 일단 자고 있는 아이는 여기있고요자 일어나시고 얘도 일어납시다. k 이 up.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이따가 하베스트 수확을 시킬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집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사람을 지정을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확을 먼저 하는 사람도 지정을 할게요. 크래프팅도 먼저 하는 사람 지정을 하고요. 어디갔니? 황송 머리. 너 있지? 네가 왠지 머리 좋아 보이니까 그래. 재료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있죠? 이 안에다가 이것저것 건설하면 됩니다. 나는 그.. 크래프팅 테이블 있죠? 이거 급하니까 이거 먼저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내기합시다 우선 순위 올릴게요 됐어요 야 늦은 저녁에 내, 내가 이렇게 깨우니까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근데 지금 내가 방법이 없구나 여기에 곰이 산다고? 아그네 나중에 공 사냥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또 도구를 또 만들 준비를 하고요. 그 좀만 더 힘냅시다. 얘 크래프팅 우선인네 어디 갔니? 아 여기 있구나. 그래. 자, 이쪽입니다. 하나 만들었고 또 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게요 그래도 다섯 명이니까 좀 행복하죠. 아, 근데 지금 물이 상당히 부족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창고도 있죠? 이 안에 물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여기서 물을 챙겨도 되긴 한데 어디갔지? 선인장 이 아이 있죠? 자 여기서 물을 채취하시면 돼요 아, 지금 어두우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선인장 다 어디갔니? 이쪽은 없죠? 여기도 선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내일 찾아봅시다. 지금 밤이 너무 어두워요. 자, 열심히 만들고 있니? 네, 잘하고 있어. 아무래도 크래프터를 하나 더 지정을 해야 될것같아 자, 계속 지정을 합시다. 이게 또뭔 소리죠? 아침이 왔네요. 좀만 더 힘내봅시다. 자, 선인장 찾아볼게요. 어디갔더라, 선인장? 그래, 여기 선인장 하나 있고 분명히 다른데도 선인장이 있을텐데 그래, 여기 저도 물을 좀 채취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합시다. 쉽지가 않네요. 그쵸? 자 이게 남은 거는 3개 정도 남았고 이쪽은 뭐가 남았지? <웃음> 와 이것저것 좀 생겨난 게 많긴 해요. 그쵸?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생산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이파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이가이야이죠. 야한세개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또 중간에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읍시다 그래서 이거 다 만들었니? 에헤이 나무가 없니? 나무 좀 있잖아 그러면 나무 벌목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나무 있잖아 이런 거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데 왜그래? 왜그래? 제가 저녁에 일을 시켰더니 낮잠을 자기 시작하죠.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아니야! 잠깐만! 그러지마! 얘 예, 문명사회로 가려면 남을 좀 신경 써야지! 어떻게 밟고 지나가니? 그거 참... 하... 안되겠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쉴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줄게요. 일 침대를 좀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나 자리가 안 나옵니다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야, 이거 그냥 빨리 만들자 우선순위 때문에 여기를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알아서 만들 때까지 기다립시다. 얘들 바깥에서 자다가 저렇게 따봉 싫어요 마크 얻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건설 자를좀더 지정을 할까? 헤헤 자, 너도 건설합시다. 그냥 건설해요. 건설해 건설해 빨리와서 건설해. 시간 없어. 아타 건설을 좀 투입을 시킬게요. 얘들은 내비두고, 너 건설. 건설 먼저 하자. Yeah. Yeah. 건설. 건설 먼저. 돌아와. 자, 빨리 만들자. 시간 없어. 왜 그들은 만들지 않는 건가 머리가 아프죠? 일단 이렇게 베이스 만들어놓고 빨리 건설하자 됐어요 자 보시면 집 만든 애가 3명이에요 자, 빨리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거 끌게요 나무쓰는게 너무 아까워요 대낮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장기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이거밖에 진행을 못했는데 좀만 이내심을 가지고 진행해봅시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마 우주시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